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목도는 가졌는데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보험회사의 일시납 적시연금이 좋을까요? 바로 받는 연금이죠. 아니면 달려 5% 확정연금이 있다는데 이것이 좋을까요? 달려 5% 확정연금도 일시납이 있습니다. 일시납에서 최소 1년 거치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시납 적시연금이 좋을까요? 달리 5%짜리 확정연금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A생명보험사의 일신압 즉시연금, 만 60세 때 일신압 1억을 넣으면 얼마를 받을까? 보니까 매월 35만 1,353원이 지급되더라고요. 자, 20년 보정, 종신연금입니다. 20년, 보정. 20년 보정이라는 말은 연금을 받다가 만약 20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유족들이 자녀연금 20년에 남은 자녀연금을 수령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매월 35만 1,353원은 이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이율, 공시이율 2.17% 연봉리 2.17% 적용할 때 나오는 연금액이었습니다. 또이 회사의 일신업적시연금이 상품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만약 앞으로 지금은 조금 금리가 르고 있지만 앞으로 종신연금은 몇십 년짜리니까 만약 금리가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 보정 1%는 보장하겠다라는 뜻이죠. 물론 공시이율 지금 현재 이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이 2.17%가 최저 보정이율 1%로 바뀌면 받는 금액은 정말 크게 떨어진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자, A 생명보험에서 일신납 적시 연금 1억을 넣었을 때 60세 때 매월 35만 1,353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하는 날짜는 2022년 4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일신납 1억 A 생명보험사 적시 연금은 매월 35만 1,353원. 20년 보증 조건 종신 그다음에 공시이율, 변동금리입니다. 공시이율 2.17% 적용할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일시납종신적시연금은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 불가능하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리 5% 확정연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생명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달리 5% 확정연금을 만 60세 때 일시금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은 최소 1년 거치하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1년 후, 달려 5%니까 1억을 넣었으면 1년 후, 즉, 만 61세 때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1억 500만 원으로 이제 연금이 개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품은 평생 확정연금입니다. 확정연금. 제목에서처럼. 그래서, 어, 만 60세 때 일시금 1억을 1년 거치해서 달리 5% 1억 500만 원을 그때부터 평생 확정연금을 받으면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없습니다. 자 보증기간 없는 대신 그러면 만약 1년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중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증기간이 없는 대신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험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연금개시 이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앞서 우리가 일시납적시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라 했는데 이 상품은 달려 5% 확정연금 이것은 연금개시 이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것은 조금 편리하죠. 자 중도해지하게 되면 돈은 얼마나 나올까? 물론 단순하게 원금보다 적게 나옵니다만 그것도 이따가 구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일신납 적시연금이 좋은 조건은 제가 비교하면 딱한 가지더라고요. 뭐냐. 앞으로 향후 공시이율 변동금리니까 공시이율이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면 괜찮겠죠. 일신납 적시연금이. 왜냐하면 5% 확정연금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받는 연금액이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앞서 일시납 적시연금의 해당 상품에서 최저 보정이율이 1%였는데 만약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일시납 적시연금은 불리하겠죠. 계속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달리 5% 확정연금은 확정이니까 설령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던 월 35만원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죠.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일시납적시연금이 좋은 이유는 향후 공시율이 상승하는 조건에서만 그렇더라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다른 조건을 다 종합해서 보면 달리 5%가 유리하더라라는 생각입니다. 단, 단, 앞서 말씀드린 사망보험금이죠. 첫 번째 사망보험금. 자 달리 5% 확정연금은 일시납 즉시 연금에 비해서 보증이 없습니다. 20년 보증, 30년 보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가져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사망보금이 나옵니다. 사망보금이 나오는데 이사망보금은 어떻게 해서 계산되냐? 확정연금액 마이너스 그때까지 받았던 지급연금액 받아갔던 지급연금액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 한마디로 원금 이하입니다. 즉, 원금 플러서 추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간에 없는 대신에 확정 연금에서 그때까지 받아갔던 돈 빼고 줄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일신납적시 연금은 할수 없지만 5% 단려 확정 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원금보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언제 중도해지를 해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시납 학적연금을 종신토록 지급하기 위한 보증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상품은 그 보증보험료를 누가 낸다고요?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증보험료가 비싸고 따라서 중도해지할 때는 원금보다 무조건 손해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일신업 적시연금과 달리 5% 확정연금, 그래도 달리 5% 확정연금이 좋네라고 할수 있죠. 어, 저도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달리 5% 확정연금도 원금 도달, 액면 기준, 예컨대 1억 원이 원금이잖아요. 원금이 도달할 때까지 내가 매달 연금을 받잖아요. 매달 연금을 받으면 그 매달 연금 받는 것을 계속 합하면, 합하면 내돈 1억 원, 원금은 언제 도달할까? 무려 85세. 가입한 이후로 25년이 지나야 액면 기준, 액면가 1억 원이 겨우 도달하더라라는 거죠. 25년, 85세까지.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달려 5% 확정연금도 85세까지는 내가 내고 내돈 내가 낸내 돈을 돌려받는다 매달 매달 돌려받는 상품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액면 가치 잖아요 1억 원이라는 돈 가치가 앞으로 25년 동안 향후 25년 동안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이죠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 가치 원금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상품은 돈 가치 하락을 만약 감안한 실질 가치로 따질 때내돈 1억을 은억 따질 때 앞으로 90세 또는 95세 정도까지는 받아야 계속 인금을 받아야 그나마 돈 가치를 감안한 실질 가치로 원금 정도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 후 30년에서 35년 동안 계속 받아야 그때 비록 실질을 가치 기준으로 내 돈을 내가 받겠구나라는 추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1절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런 제목의 동영상 한번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죠. 내돈 사라지면서 받는 연금 또는 내돈 살아있고 받는 연금. 원래 연금자산의 인출 전략의 원칙은 내 돈을 계속 살려가면서 내 돈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 이자 가지고 연금생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내 돈이 없어지면서 받는 연금인가 내 돈이 살아 있으면서 받는 연금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컨셉 어쨌든 일시납적시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달리 5% 확정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두 상품 모두 공통적인 것은 내가 낸돈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내 돈이 사라지면서 받는 연금이다라는 거죠. 자, 일신납 즉시 연금, 달리 5% 확정연금. 그래서 총 정리해 보면 두 가지만 비교할 때는 저는 달리 5% 확정연금이 나아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두 가지 차이는 있지만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것은 비슷하다. 즉, 내 돈이 없어지면서 받는 연금인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 말미에 앞서 말씀드린 참고, 참고할 참고수 있도록 내돈 없어지면서 받는 연금, 내돈 살아 있으면서 받는 연금 그 해당 동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연금 자산, 어떤 연금 상품을 선택하느냐 내돈 살아 있으면서 받는 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가입자 성향 즉 투자에 대, 대한 태도, 성향에 따라 또는 다른 연금 자산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겠죠. 이때 다른 연금 자산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도 있겠지만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나의 은퇴 자산을 판단하면서 이 상품이 좋을까 저 상품이 좋을까를 이렇게 판단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일시납적시연금과 달리 5% 확정연금 어느 것이 좋을까요? 라고 비교하면서 연금자산에 대한 조금 폭넓은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바인 투자자문하고 치면 또 카카오톡 어플더 친구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문의해 주셔도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